일단 오늘 리뷰할 건 게임이 아닙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게임 광고죠. 광고는 사용자를 혹하게 만들어서 그걸 사게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요새 광고들을 보고 있자니 병신 같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게임들이 대부분이지만 사람들을 낚기 위한 광고들도 많죠. 이런 허위 광고들의 유형은 꽤나 많습니다. 조금 웃기네요. 허위 광고를 유형별로 나눠야 하는 시대라니. 첫 번째로 진의 게임 그래픽이 좆도 그린 걸 아는지 다른 게임의 그래픽을 처박아 놓은 경우입니다. 자신들의 게임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따위 개짓거리를 하진 않았겠죠. 예를 들면 윙, 전장의 날개 등이 있습니다. 이 게임 광고가 존나 웃은 이유는 다른 게임 영상의 조이스틱 UI만 띄워놨는데 조이스틱이 움직이지 않아서 뽀록난 후 이젠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허위광고를 다시 냈어요 두번째는 진네 게임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요소를 뻔뻔하게 광고로 이용하는 건데 그런 좋은 예가 여기 있네요 다이브 거지같은 아이템 하나 띄워놓고서는 이 아이템 얻으면 현금 값이 장난 아님 이런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허위광고의 오메가급인 형태입니다. 게임이랑 좆도 관계없고 진해 그래픽이 좆도 그린 걸 알아서인지 선정적 유해적 일러스트로 유저들을 낚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바일 게임 내에 30초 광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제트걸 같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부르기엔 게임의 이름이 아까운 그래픽 더 쉬운 성인연슬로 머신이죠. 이런 허위광고를하는 게임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떴다방 형식으로 우리 게임 나왔어요. 허위광고 우한 사람왔다 빨아먹고 서비스 종료. 옛날 양사령 웹게임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수익벌이 구조죠. 이런 광고를 만드는 제작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제발 자기 게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게임 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액 게임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따위 광고도 하지 않았겠지만요